추락하고 있다. 오늘 새벽 대통령과 고위 강요를 태운 헬기가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습니다. 지금 병원 브리핑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대통령은 어떻습니까? 구할 수 있습니까? 대통령은 가망이 없습니다. 국무장관은 어떻습니까? 역시 가망이 없습니다. 국방장관은요? 역시 가망이 없습니다. 누구를 구할 수 있는데요?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미국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전 세계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에? Uh 어. -oh. <웃음> <웃음>